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에 와서 되게 신기했던 것들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새삼스럽긴 한데, 근데 왜 그런 일을, 이런 일을 했냐면, 제가 여기에 오래 살면 되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리스트를 만들어보면 재밌을것 같아서 탑10 영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아마 여행 오셨거나 잠깐 살아보셨던 분들은 어,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웃음> 자 끝까지 꼭 놓치지 않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탑10이니까 열 번째부터 열 번째는 어,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섬나란데 사면이 사면이 바다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해산물을 잘안 먹습니다. 튀겨줘야 먹어요. 튀김이 아니면 잘 물론 엄청 건강 챙기는 막 오가니 그런 거 챙기는 사람들은 뭐 연어 이런 거 많이 먹고 할 텐데 어, 고기를 더 좋아하는 문화고요. 대체로 음, 그리고 먹는 것만 먹어요. 그 흰살 생선만 정말 좋아해서 어, 흰살생선이거나 연어나 좀 익숙하지 않은 해산물들은 정말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 너무 먹고 싶어요 꼬막 이런거 여기 살면 아 침돌아 아홉번째는 무단횡단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오셔서 무단횡단을 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관광객이에요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 교통신호를 잘안 지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은 그만큼 어, 운전 문화가 그 보행자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쌩쌩 달리다가도 심지어 초록색 불이에요. 그래서 가도 되지만 만약에 무단횡단 사람이 있다면 다 그냥 차가 멈춰 거든요. 그래서 어, 보행자 우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믿고 어 그냥 막 다니는 것 같아요. <웃음> 여덟 번째는 아직도 수동 운전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수동 운전 면허를 따서 <웃음> 수동차를 끌고 다니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웃음> 도로법도 다르지 이제 어, 차 운전도 처음인데 수동으로 배우려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어... 저희 집이 길가가 이렇게 주차가 쫙 되어있는데 어느 날은 무심코 쭉 걸어가면서 그차 안을 봤는데 열대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있는데 아홉 대가수동차인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차도 안에 기어스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왜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아, 아직도 결론은 못내렸어요 물어보면 좀 자기가 컨트롤 하는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수동차가 더 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직도 한 80%가 수동차를 쓴다는 거 그래서 혹시 여기 살로 오시는 분들은 수동차 연습 좀 하고 오시는 게 <웃음> 면허 따실 때좀 돈을 아끼실 겁니다 <웃음> 일곱 번째는요 5시 혹은 6시에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펍이나 레스토랑 뭐 이런 서비스 업종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어뭐 보통 상점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에 다문 열고 그리고 5시 되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도시에 살지 않아서 더 심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밤에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술을 만약에 안 마시면 그래서 다들 술만 마셔요 <웃음>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여기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저녁 때좀 심심해요 음할게 별로 없어 여섯 번째는 화장실이 건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젖으면 안 돼요. 여긴 화장실이 어, 한국처럼 바닥을 찰랑찰랑하게 물을 막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여기서 잘못 봤어요. 물론 샤워부스 안에서만 뭐 그렇게 어,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엄마 집에 가면요.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화장실에 <웃음> 그래서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요, 그 목욕을 하고 나면 은 <웃음> 한국식으로 목욕을 하려면 막물막 막 붓고 막 이렇게 막비누질도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카펫트가 딱 위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적게 하려고 엄청 조심스럽게 이렇게 목욕을 해야 돼요 불편해요 다섯 번째는 줄을 잘 선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는 원래 영국 사람들 줄잘섰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웃음> 그래서, 요즘에는 펍에 들어갈 때도 줄 서는 경우도 많고. 이게. 아, 그러니까 줄 서는 문화가 되게 장점이 많아요, 사실.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한국은 막 눈치 보다가 막 밀치고 막 달려가서 재차하지 막 자리 차지하고 하지만 여기는 딱 그냥 줄 서면 되니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줄을 서야 됐고 성미가 급한 저 같은 사람한텐 되게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어, 이 나라에서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한지 되게 오래됐고 그래서 길 어, 가다 길가 보면 은그 남남커플, 여여커플 굉장히 많이 보이고 다들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다니고 똑같이 이성애를 하든 동성애를 하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에 살 때는 어, 동유럽 나라들이 한국이랑 조금 비슷하대요. 그 동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 영국으로 거의 도망온 그런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주위에도 어, 여여 커플인데 결혼해서 어, 입양해서 아이 두명 키우면서 가족을 일구고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여기 살면 은 자연스러워서 까먹고 살다가 가끔 이렇게 한국의 뭔가 동성애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터진다거나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 같은 거봤볼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댓글 같은 거저 제가 접하는 한국이란건 지금 댓글밖에 없으니까 댓글을 보면 새삼스럽게 되게 많이 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거의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떠돌이 개를 저는 여기서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살 때는 막 이렇게 어 공사장이랄지 그런 데 가면 특히 개들이 그 노숙 개들이 막그 집단 군림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막 이렇게 집도 만들어주고 밥도 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개가 혼자 돌아다닌다? 그럼 어 주인 어딨나 찾아면 꼭? 어딘가에 주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돌이 개를 사람들이 그냥 어, 보고 놔두지를 못해요. 여기 워낙 개를 자기 자신보다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떠돌이 개나 고양이를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 슈퍼마켓에 가면 영국 음식만큼 외국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국 음식만 먹고 잘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심해요. 그게 생각해 보면. 왜냐면, 대형마켓 가면, 대형마트 가면은, 그, 레디밀이라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음식들을 이렇게 파는 코너가 있는데, 영국 음식도 꽤큰막 크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탈리아 음식, 중국 음식, 요즘에 또 태국 음식 막 장난 아니에요. 유럽 음식들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음식까지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 <웃음> 심지어는 요즘에는 한국 제품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라면도 옛날에는 신라면만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큰 마트 가보니까 불닭볶음면을 팔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냉동 코너에 갔더니 어, 냉동만두, 한국 냉동만두를 팔기도 하는 등 어, 외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라는 거? 음.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이거는 진짜 어,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소름 끼쳐요. 대망의 1위는 어, 이 나라에는 슈퍼마켓의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계층이라는 것은 그 역사가 너무너무 뿌리가 깊고 어, 그래서 그럴까요? 되게 대놓고 좀 있는 편인데 <웃음> 한국은 뭐 부자라 그래서 무조건 백화점에 가서 장을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닌가? 내가 부자를 몰라서 그런가? <웃음> 그 마트별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최상급의 마트는 웨이트로즈라고 하는 어,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야채들은 막다오가닉막 엄청난 이제 신선도를 자랑하는 그런 야채들 과일들은 또막 굉장히 이국적인 태국산 과일 이랄지 막 되게 독특한 과일들 되게 천국이고 어 모든 제품들이 가격은 좀 비싸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는 거기는 잘 안가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웃음> 웨이트로즈 너무 비싸갖고 잘안가고요그 <웃음> 다음에 있는게 이제 거의 마크스펜서스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옷 브랜드로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M&S라고 n 부르기도 하는데 M&S는 가끔 자주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품질이 너무 좋아요 거기는 꼭 무슨 그 식품 큐레이터가 정말 최고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진열을 해놓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어도 음... 품질이 거의 이제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디가 될까요? 세인스리나 테스코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뭐 리들 알디 약간 그 독일에서 넘어오신 그런 좀 저렴이 슈퍼마켓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최하로 내려가면은 아이슬란드 라고 하는 <웃음> 이름에서 좀 이제 예측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냉동식품들을참 많이 파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도 다 썰어져서 냉동된거 뭐 생선도 마찬가지, 고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훨씬 싸잖아요 냉동시켰으니까 언제 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서 많이 이제 쟁여놓겠죠 그리고 또더저렴이들또 있어요 아무튼 통조림 제품들 이렇게 많이 파는 어,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게 먹는 것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전 가끔씩 생각해보면 되게 슬퍼요 왜냐면 한국은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무조건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는다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 가난하면 오히려 또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있고, 야채 위주로. 근데 여기는 가난하면 굉장히 품질이 낮은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구조가. 수명도 훨씬 더 짧겠죠. 아무튼 그런 씁쓸한, 어, 이야기가 1위를 차지했네요. 어쩌다 보니. 음. 진짜 이런 게 진짜 살면 살수록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서 또 뭔가 큰 차이처럼 느껴질 때는 엄청난 차이로 더 느껴진다는 거?